말해 주세요. 배축제예요 저희 학교 배축제 와. <웃음> 아, 끄러워 나올래?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소디소디에요 소진 자, <웃음> 주은가려고요 <저는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나름의 유튜버 소디소디입니다. 소진 <웃음> 많이 구독해주세요. 많이 구독해주세요. 여기에 띄워드릴게요. <웃음> 나한테 시키는 거지? <거야. 웃음> 이분이 띄워주실 겁니다. 이분 느낀 거는 저거 여기에다가. 띄워주세요! 기억을 남는 거 아니에요? 어, 진짜 아쉽다. 맞아, 맞아, 맞아. <웃음> 네. 갑자기 연대 가오리? 이어디잡가오래이 가오리? 이이어이어이어 가오리? 이쪽이쪽어이어리이쪽기이서 가오리? 이쪽어가이쪽 어디서 이쪽과 어디서 가가어 <웃음> 어떤 어, 신가요 환성대 윈터 이신 기분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. 바닥 찍고 있을게요. 너무 맛있어요. 이거 진짜 어이 로봇의 첫즐기는 축제. 와 엄마, 엄마. 어? 잠깐. 뭔가요? 음. 아, 대답그래와 어. 데이트콘 어, 아 오케이. <웃음> 좋다 <웃음> <웃음> 네. 같이차외치겠니다 준비 오, 시작 <웃음>